이 채널이 각각 있단 말이죠 근데 각 채널마다 밀어주는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음악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동물 했을 때 조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음악은 밀어주지 않고 동물을 밀어주는 거예요 돛담배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바람을 이쪽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밀어주는 쪽으로 근데 내가 가고 싶은 쪽은 반대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힘들겠죠 유튜브에서 밀어주는 거를 잘 찾아야 됩니다 밀어주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연 소개예요이 사연 소개만 하니까 조회수가 계속 안나와요 아내 채널은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나오지 짝작점이 여긴데 나는 여기서 차차 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 가는거야 구독자도 빨리 오르고 조회수도 나오고 내가 컨텐츠 하고 싶은건 사연인데 저 사람이 하는거는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거 이슈 아 나도 사연 말고 이번에는 이슈를 한번 따라가볼까 하면서 이슈를 올렸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이슈 올린 게 떡상이 된 거예요. 떡상이 돼서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연인데 이걸 사연을 버리고 이슈로 가실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슈가 아닌데 이슈를 계속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연이면은 사연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거를 접목을 시키는 게 좋아요. 플러스 알파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알파가 뭘까요? 사람 대중성이에요. 대중성. 대중적 인 거를 접목 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한 가지 말씀드려요. 육아를 예를 들때 육아, 육아에서 플러스 알파를 제가 찾으라고 했죠. 내가 하는 거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뭘까요? 대중적인 거라고 했죠. 육아에서 대중적인 일을 찾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뉴스를 많이 봐야 되겠죠? 뉴스. 요즘에 뜨는 게 뭘까? 왜가 중요해, 왜? 내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이게 없으면 유튜브 오랫동안 못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플러스 돈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왜 유튜브를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취미로 그냥 내가 재밌어서 즐거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구독자나 조회수를 신경 쓰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유튜브가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같이 시작했던 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가격지심 열등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구독자나 조회수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